하나. 하나, 둘, 땅. 쳐놓고 가져오고 할게 자, 가져오는 연습만 할게. 쭉. 저기 더당겨와야지 뒤로 갈까? 더. 그렇지.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돼야 돼. 먼저 때리고 나서, 와. 보고, 밀어낸 거 보고, 와. 오케이. 자, 물! <웃음> 오늘, 오늘 할 거는 드라이빙 하다가 포스트업으로 바로 전환, 전환되는 거 그리고 포스트업에서 드라이빙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하고 동작들을 구분해 가지고 컨트롤 컨트롤 먼저 하는데 포스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더블탭을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더블탭, 더블탭 알아? 두번 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 더블탭들을 먼저 할 거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고! 손가락 조심하고 그렇지 살짝 인의 나웃으로 살짝 돌려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드리블을 두번 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공을 때려야 돼말 그대로 한번 치고 두 번째는 때린다고 생각해야 돼 때리는데 정면을 때리는 것보다 살짝 감아주는 게 좋아 지연이 잘하고 있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때리면서 갖고 와야 돼. 하나, 따당, 그렇지, 굿. 오케이, 그만. 그 다음에 바로 더블탭만 할 거야. 더블탭에서 공을 받아서 바로 여기까지 올릴 연습해야 돼. 더블탭이야, 더블탭. 나이스, 나이스, 굿. 너무 돌리고 있어, 너무. 너무 돌리고 하나, 따당, 하나, 스무 개. 땅. 위에서. 땅.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한번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알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원드리 없이 바로 네. 흥. 흥. 올려야 돼. 셋. 넷. 다섯.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는 포켓으로 가져올 거야. 포켓 드리블 은 알지? 포켓 드리블. 자, 근데 이 반대쪽에서 포켓 가져오는 연습을 할 거야. 이따가 드라이빙 하다가 포켓 그 포스업 전하려면 안에 있는 공을 가져오면서 포스업 돼야 되거든.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자 이쪽에 쳐줄 때 공이 이쪽으로 안으로 오게 정확히 일자로 쳐놓고 손 대고 가져오면. 둘땅 쭉. 하나 둘땅 쭉. 쳐놓고 쳐놓는 거는 그냥 살살 툭툭이 정도. 이 정도 툭 쳐놓고 가져야지. 자, 오케이. 자, 더블 때 뺄게. 쳐놓고 가져오고, 쳐놓고 가져오고 할게. 자, 가져오는 연습만 할게. 쭉. 하나, 둘. 이거 세게 치면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허리까지만 툭 쳐놓고, 힘조절 해놓고. 콘 앞에다가 일자로, 일자로 쳐서 포켓 가져오는 거야, 포켓. 오케이? 투드립을 해. 가져올 때 몸은 틀어지면 안 돼. 그지 몸, 몸 그대로. 어깨가 너무 많이 빠지면 몸이 틀어지게 되어있거든? 살짝 이게 뒤집어 깐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게 아니고. 그렇지. 그콘 앞에, 콘 앞에. 콘 앞에, 여기. 그렇지 코너 앞에서 일자로 저기 더 땡겨야지 자원드립을 포켓 스무 개 일곱 어깨 너무 많이 뺀다 생각나 어깨를 더 이렇게 팔을 뒤집어 까 그렇지 굿 뒤집어 까더 그렇지 더 뒤집어 까 그렇지 오케이 굿자 비하인드백 할거야 비하인드백 이따가 할때 드랍이라는 동작이 있거든. 드랍에서 비하인드백으로 가져오는 동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포켓에서 비하인드 빼는 그 컨트롤이 필요해. 박자가 끊겨야 돼. 자 포켓을 가져왔지. 팔을 열고 다시 뒤집어서 가야 돼. 까고 뒤집어서 원투원투 원, 쓰리 포 이렇게 돼야 돼. 끝.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드래그 스텝 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인앤아웃로 나갈 거야 인앤아웃 할때 오른손이면은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아웃사이드 나가는 거잖아 왼발부터 땅 치지 이발 심고 멈추는 스텝이야 원투 그렇지 이발은 근데 지금처럼 끌려오면 안돼 바닥에 심는 거야 그렇지? 하고 여기서 뒤집어 깔 거야 아까 포켓에서 뒤집어 까는 거 똑같이 하나 둘 까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공을 들고 여기 서 있는 것까지만 해봐 밀어내고 공을 들고 밀어내고 정확 하게 하면 들리는 게 아니고 포켓을 잡고 밀어내고 때리는 거야 들어오면 점프를 떠서 다시 뒤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오픈 드랍으로 오픈 드랍으로 일자로 들어오면 또 똑같이 반대 살짝 딜레이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때리면서 이동하지 말고 먼저 때리고 나서 와 보고 밀어낸 거 보고 와 그렇지 그 바로 들어가면 안돼 정현이도 들고 꺾고 때리고 돌아와 바로 때리는 건 의미가 없어 못 밀어내 왜냐면 내가 바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 밀어냈을 때그 받을 손이 없어요 공 받을 손이 밀어냈을 때 밀고 때려야지 공 받을 손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 그렇지, 굿, 굿. 나이스, 굿. 자꾸 밀면서 이거 치려고 하니까 볼을 놓치는 거야. <웃음> 오케이. 하나, 들고 꺾고. 자, 꺾을, 왼손이 꺾을 때, 오른손 여기서 바로 꺾어서 들어오는데, 왼손은 꺾으면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정 가운데를 쳐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험불이 나는 거야. 포켓 잡은 위치에서 그대로 때려야 돼. 계속 해야돼 아직 종현이가 아직 안돼 꺾고 그렇지 꺾고 그렇지 오케이 더 자세를 낮춰 더 왼손 왼손 집중 그렇지 그렇지 그더 더 공격적으로 해봐 몸을 더 틀면서 몸을 더 틀면서 공격적으로 해봐 더 자세를 낮추라는 거야 그렇지 굿 자세를 낮추면 험불이 잘 안나 그 나이스 나이스 종현이 좋다 그렇지 그 오케이! 자, 물! <웃음> 이거 끊어야 될것 같아, 지금. 1일차, 아까 했던 거 1일차고.